가족. 아빠, 뭐해? 재밌어? 야, 이거, 이거, 야, 그럼 많이 사와라. 아이고. 저쪽에 집안이야, 일로 다니니까. 그, 그래, 그래. 아무 대본도 없고. 와. 아무것도 없어, 그냥 친구가. 이거 올렸으면 좋겠어? 재밌네. <웃음> 오, 오, 오, 괜찮으세요? 네. <웃음> <웃음> 你看这个哇哇哇哇哇哇哇哇哇